성공적인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차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유전, 이제 조상 탓을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 <웃음> 좋은 거는 자기가 잘한 거고 안 좋은 거는 <웃음> 조상이 문제죠 <웃음> 근데 코구리는 진짜 조상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유전적으로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어, 이 골격적인 문제는 다 그렇죠, 뭐 조상 타시죠 그렇죠, 하시죠, 뭐. 그렇죠. 어, 그래서 음. 어, 젊은 친구들 오면 그 부모님께 치료비를 타내도록 하라고 <웃음> <웃음> 하는데 대부분 은 골격적인 부분은 젊었을 때부터 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부모들이 그 어릴 때 아기 때부터 내가 이러면 아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사전에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음. 그런 거 상담하려면 저한테 오시면 그렇사 알려드릴게요 네. 말로 설명해봐야 뭐알 음. 수가 없으니까 음, 음. 어쨌든 저는 어려서부터 코고리가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형님들 우리 집안은 모두가 코고리가 심해서 코고리는 유전이라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는 명절이 되면 <웃음> 전부 코를 골아서 명절과 같이 가족이 모두 모일 때면 이웃집에서 하기가 나올 정도. <웃음> 얼마나 시끄러우면? 꼭그참 이런 말하서 안 되겠지만 그 돼지 우리자요. 돼지들이 <웃음> <웃음> <웃음> 집단 돼지 <웃음> 그런 소리보다 음. 더할 거 아니에요. 음. 그 돼지가 <웃음> 이렇게 오는 소리들까지 같이 막 여기서 여기서 <웃음> 저기서 아못 우와, 우와 이건 정말 아비규환일 정도의 그 상상이 됩니다. 음. 정말 방음 안 되는 집 같으면은 진짜 사방에 몇 집이 힘들겠죠. 그렇죠. 좀, 뭐, 우리 앞집도 그랬는데 결국 음. 큰맘 먹고 수술을 받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음. 병원에서는 티팩 음. 즉 양압기 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양압식 인공호흡기죠. 음. 그렇죠? 이거를 보냈습니다. 이분은 참. 표현이 색다릅니다. 무시무시한 산소마스크를 끼고 자라는 이야기에 질겁하고 다른 대안을 다 찾던 중 구강형 기도확장기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양압기 처방받고 아 저거 못 쓰겠다 하고 찾아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하셨네요. 음. 어, 했죠. 음. 음. 이 아마 병원을 통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장기를 하지 않으면 허전해서 잠이 안 온대요. 그렇죠. 음. 이게 신발 신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신발 신고 밖에 나가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음. 신발 안 신고 나가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번에 맞아. 뭘 끼고 잔다는 게 그냥 뭐 재미로 끼는 것도 아니고 음. 내 목숨 살리고 내 잠잘자고 내 생활을 위해 서하는 건데 음. 그거를 귀찮다 불편하다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분 음. 것처럼 음. 안 하면 허전하다고 하는데 음. 와, 이, 많은 분들이 음. 오늘도 강도동 멀리서 왔는데 들고 오셨어요.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음. 택배로 보내서 뭔가 해도 될것 같은데 그러려면 며칠 걸리지 않냐. 음. 그래서 며칠 동안 없으면 내가 불안하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그렇죠. 나는 빨리 와서 어. 후딱 손보고 와서 수리를 해 가야겠다고 라 음. 들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제잘 음. 적응하시면, 음. 없으면 이상고요 다음날 컨디션이 확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음.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잘한다.